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서구의 최고가와 실거래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 분양하는 아파트들도 많고 기존의 아파트 가격도 사실 좀 많이 내렸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마이너스 P까지도 계속해서 뭐 생겨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전체적으로 서구는 또뭐 재개발 바람도 조금 있었지만 은또 서구에는 작은 빌라들, 나홀로 아파트나 나홀로 빌라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서구 자체에 지금 서대구 역세권, 예전에도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지만 은 대구역이든 동대구역이든 역세권이 생겨서 무조건 뭐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 무조건 가격이 상승한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대구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틀리게 W 역세권이든 역세권이든 간에 기본적인 상권이 기존에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역세권 때문에 가격이 급상승하는 사례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얘기를 한번 하고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마찬가지 서대구 역사가 만들어졌지만 은 상권이 뭐 조금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그 주변 일대에 상권이 좋아질 일은 많이 없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대단지 아파트 주변의 상권이 더 활성화될 수가 있다. 예전 트렌드하고 지금하고는 또 많이 틀리고 그리고 서울하고는 대구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면 뭐 신규로 뭐 신축으로 계속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는 1뭐 0세대 2000세대가 만들어지는 아파트 단지의 상권들이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뭐꼭 서구뿐만 아니라 뭐 예전 영상에도 올려드렸다시피 평생 그 동네에 살았는 분들은 그 동네 집값이 뭐 오르고 내리는 거를 떠나서 그냥 그 동네가 좋은 겁니다. 뭐 서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오폐수 처리장도 지하화로 하고 그리고 서대구 역사까지도 만들어졌지만은 수성구에 비해서 집가 상승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 대구 전체를 돌아보게 되면 대구 전체의 아파트나 땅값을 비교한다면 어느 정도 어 기반 시설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거나 땅값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재개발 여파로 인해서 3 4배 가든 주택들이 1 천만 원이 넘었고 지금 대부분의 대구의 주택가격들이 8m, 6m 기준으로 천만원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주식하고 똑같이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를 때 팔아야 되는데 천정부지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갑자기 올 수도 없어서못 파는 분들 그리고 이게 가격이 하락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죠. 살 사람이 없다 보면 결국은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이사를 해야 될때 가격을 낮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뭐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예전 재개발 보상 금액으로 매매를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고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재개발이 없었다면 사실 이 정도 아파트 가격도 오를 이유도 없을 뿐더러 마찬가지 주택가격이나 원룸가격도 그만큼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 번씩 묻는 분들이 뭐 아파트 가격은 폭락하게 되면 주택가격은 폭락하지 않을까요?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재개발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이나 뭐 다가구 원룸이나 결국은 다 밀었죠. 멸실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공급이 많이 돼서 아파트는 하락할 수 있지만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그렇게 폭락이나 하락까지 가지는 않을 것인데 단지 위치가 좋지 못한 곳은 거래가 되지 않을 뿐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 틀리고 뭐더 똑똑한 분들의 이론적인 얘기도 저도 많이 들어보지만은 그분들은 그분들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저는 저대로의 생각이 있는 것이니까 항상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서구의 아파트 재고가 순위를 보게 되면 은 7월달부터 9월달까지 광명타운 1차가 60평에 7억원에 8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리로타켓을 8월달에 62평이 7억에 거래가 되었고 성무예다음이 39평이 58,970만원 그리고 뭐 다음 더 퍼스트가 7월달에 39평이 13천 5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이편한세상두력이 5억 4천 그리고 6위가 센터를자이가 7월달에 33평이 5억 천 평리프로지오가 42평이 5억 그리고 반도유보라가 8월달에 33평에 4억 8천입니다. 반도 여부라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입주 날짜가 나오죠. 일주 날짜가 나온다는 것은 이 분양권으로 거래가 되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2009년 입주기 때문에 기존에 원래 예전에 있었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 2가3익주택이뭐 8월달에 27평이 3억 5 0 중리광명이 7월달에 32평이 3억 3 0 12위 황제멘션이 7월달에 33평이 3억 5 0 쭉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서구도 서구 나름대로 어느정도 거래는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9월 16일 서대국 ktx 뭐 영무예당 같은데 39평이 5억6천 그리고 306타운이 16일 날짜에 19평 이건 월세네 그리고 지금 15일 날짜 13일 날짜 그리고 평수는 33평, 39평이래 쭉 나오죠. 비산동 페르디하우스뭐 34평에 2억 8천 6일 날짜로 거래가 되었고, 내당동 광명 1차, 27평에 4억 5천 쭉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달로 끝나고 8월달에 중리 마찬가지 18평, 뭐 33평, 뭐 개대생 우회담이 4억 4천 쭉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데요. 서구는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거래는 달수구보다 월등하게 많이 적은 편입니다. 물론 서구 자체에 아파트가 그래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빌라들이 좀 즐비하게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아파트 거래는 그래도 뭐 2억대, 1억대 그래도 5억대까지도 뭐 거래가 되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7월달로 넘어가고 7월달 마찬가지 쭉 보게 되면. 뭐 영무 예담이 어느 정도 조금씩 거래가 되었는 것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뭐 반도 유보라 마찬가지 거래가 되었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영무 예담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조금 있었다라는 것이 뭐 확인이 되고 중리로테 캐슬 마찬가지 어느 정도 조금 거래는 이루어졌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평리로테캐슬 32평에 3억 5천 거래가 되었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영무예담 마찬가지 평리부로지오 33평에 3억 8천. 예전 거래된 금액보다는 평균적으로 계속해서 거래 금액들이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다 하는 것이 한눈에 봐도 눈에 보이고 실제 이렇게 거래된 금액들이 계속해서 더 하락해서 거래가 될 수도 있고 뭐 실제 뭐 오를 여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 계속해서 거래 금액은 뭐 전체적으로 예전 뭐 어떤 뭐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자료를 봐도 금액대는 많이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다. 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구는 사실 뭐 대구에 있는 분들한테는 크게 또 인기가 없기도 합니다만 또 동네 분들은 뭐 서구 자체가 살기가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서구 국민운동장 옆으로 마찬가지 뭐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거는 뭐 어느 누구 할것 없이 서구든 달서구든 수성구든 남구든 은구든 북구든 간에 자기가 오래 살았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편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가격대가 많이 뛰었는 수성구도 결국 가격 하락 상승세가 가장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가락, 가격 폭 자체도 많이 하락이 되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결국은 대구의 어떤 지역이든 간에 아파트 분위기는 계속해서 하락이 되고 있고 급하게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금액대는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같이 생각을 안한 분들은 뭐 어차피 어쩔 수 없지만 은제 생각을 물으신다면 제 생각은 그렇고요. 이런 기간의 시기들은 적어도 예전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은한 3, 4년 정도 분명히 계속해서 거래량은 줄고 아파트 가격은 더 하락해서 매매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4, 5년이 지나고 난다면 은 향후 예전하고 뭐 비교를 해 본다면 다시 뭐 상승세가 가든 아니면 단지 거래가 좀 안될 뿐이지 않겠느냐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평균적으로 재개발 보상 금액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이 좀 많고요 실입 투자 위주로 움직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구 마찬가지 뭐 투자를 위해서 투기를 위해서 갭 투자를 위해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프나 어플이나 그리고 실제 실거래된 금액들을 보게 되면 은 계속해서 금액이 조금씩 빠지기 때문에 거래가 좀 이루어졌고 마찬가지 프리미엄 P 자체가 마이너스로 많이 돌았었죠 그리고 이런 영상을 보고 나서 시간이 된다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호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신다면 이런 영상을 보고 나서 비교를 하면 더욱더 쉽게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서구는 보시다시피 더 이상 지금 쭉 내려 봤지만은 그 한눈에 봐도 현재 거래되는 것들이 달서구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난구하고도 차이가 있고 수승구하고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금액이 내렸는지는 굳이 한 번씩 찾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거래되는 금액을 알고 나면 이분만 나쁘기 때문에 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속이 편하실 것 같고요. 단지 급하게 팔아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런 금액을 참고해서 어느 정도 시세에 맞게끔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평생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이런 영상은 참고사항으로만 한번 보시면 그나마, 어, 가슴이 좀덜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가격이 막 오르고 있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면은 그거조차도 기분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영상은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보시고 뭐든지 자꾸 꼽히면 사람이 자꾸 뭐 좋지 않은 생각뿐이 안 듭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왜 아파트 가격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내려서 좋을 사람은 없죠. 근데 모든 부동산 투자는 뭐 주식하고 동일합니다. 오를 때 팔고 내릴 때뭐 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 마지막 금액이, 이 현재 금액이 정말 가장 저렴한 금액일 것이냐 아니냐는 또 본인들이 그만큼 움직여서 어느 정도 정보를 수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서구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실제 최고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